부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들이 작년 10월 이후부터 굉장히 조용했죠. 어 그걸 대선이 끝난 어 지금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 달이네요. 어 지금까지의 거래 흐름을 차트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초론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요 이렇게 차트로 부산의 부동산이 기간을 2021년 작년 10월 1일부터 기간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9월까지는 부산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있었고요. 었그 이후로 농협의 전세자금 대출 중단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대출이 좀 강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은행 금리들이 또 많이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열건 중에 거래가 된건 거의 뭐 한두 건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아파트들을 놓고 볼 때. 어, 그러다 보니 매물을 파시는 분들, 그리고 사려고 하시는 분들, 그 사이에 팽팽하게, 어, 이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어,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고, 그리고 매매가가 확정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이렇게 그 대출이 안 되고, 거래가 줄었을 경우에, 어, 그러면, 열건을 내놔도 거래가 한두 건밖에안 된다. 그 우리 생각으로는 안 팔리면 호가를 계속 낮추어서 매매가가 많이 쑥 내려갔을 것 같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금은 조정된 곳들이 있는데 어, 이 차트를 보면 그 강도가 아직은 많이 꺾여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마린적선 아직도 관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매수 매도 쪽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걸 차트로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산의 대장 이러면 해운대를 꼽죠 그러면 이 해운대의 차트는 작년 10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해운대 차트입니다 그동안 별로 꺾이지 않고 어, 거의 그냥 보합 수준으로 있었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살짝 이제 꺾여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살짝 꺾여 있죠. 2022년 2월달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좀 꺾였습니다. 근데 어, 12월에서 1월에는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매매는. 2월달에 해운대는 확실하게 꺾인 그래프가 보이네요. 어, 그 다음에 수영구. 한번 볼까요. 요 차트가 수영구거든요. 수영구는 아직은 하락한 그건 없죠. 그냥 상승폭이 굉장히 작고 대신 전세는 어, 전세지수는 좀 올라가 있습니다. 전세 변동지수는 그게 지금 수영구의 모습입니다. 어 여기 차트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매매지수가 오르는 거고요. 매매 변동폭이나 이런 게 상승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위로 갈수록 전세지수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45도 각도로 기울기가 올라가는 건 매매지수 전세지수가 고르게 잘 올라가는 게 45도 각도겠죠. 어, 45도에 가장 가까운 거는 여기 보니까 기장 맞죠? 그리고 아까 여기 해운대였나요? 해운대. 뭐 매매 전세 전세는 꺾인 게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살짝 보합 정도의 수준이고요 사상 사상구가 여기는 매매폭보다 전세폭 상승이 더큰 그런 곳이 또 사상이네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에 보면 강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 강서. 어, 강서는 매매 상승폭은 많이 꺾였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몇 월달인가 하면 작년 11월이고요. 작년 11월에 음. 11월 이후로 매매가는 계속 보합이다가 12월에서 1월 2월은 하락을 했습니다. 매매가는. 대신 전세가는 그래도 계속 상승이네요. 어, 강서구는 그렇고요. 그 다음 검정구. 금성구를 한번 보면 금성구는 전세는 그다지 움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매매는 어, 아직도 이건 꺾인 모습이 아니에요. 금성구는 이렇게 놓고 보면 매매가는 상승 폭이 둔화됐을 뿐이지 어,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는 패턴입니다. 그다음 이제 기장이 이렇게 놓고 보면 기장은 아직도 요것도 매매 상승 폭이 둔화됐을 뿐이고 대신 전세나 이런 폭은 그대로 아직 계속 폭이 큽니다. 상승폭이 기장은. 그 다음에 동네를 놓고 보면요. 어, 동네는 어, 여기 아마 작년에 동네 아 입주장이 있었었죠. 연말까지 그 동네장 입주장이었는데 그게 이 차트에 그대로 보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밑에서 지금 놀고 있죠. 진짜. 어 매매폭은 그래도 아직은 상승폭입니다. 꺾인 폭이 아니에요. 동네구 같은 경우에도. 어, 매매 대비 전세가 완전히 거의 어, 오른폭이 굉장히 작았던 그런 게 동네구였고요. 부산 진구. 진구는 최근에 이제 매매폭이 좀 둔화가 되어 있고 대신 전세 상승폭은 그대로 여전히 아직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네요. 이건 남구인데요. 남구는 매매 수치는 최근에 여기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상승폭이 아주 좁아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락폭은 아직 아닙니다. 아니고 뭐 한두 개 금매 거래된 것 그런 것들이 뭐 전체 평균 시세를 끌어내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수준이죠. 근데 전세 역시도 대신 다른 데 대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해운대나 뭐수영구인가요어 뭐 이런 데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절반 정도 폭밖에 안 되었습니다. 남구의 상승폭은 어 그렇고요. 어 그다음에 아까 수영구 말씀드렸죠. 아직 매매는 어 상승 중에 1월에 폭이 주춤해서 있는데 대신 전세 폭이 계속 그대로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해운대 아까 말씀드렸고요. 해운대는 매매가가 지금 꺾여 있습니다. 12월에서 1월은 완전히 보합이었고 1월에서 2월은 매매 상승가가 꺾여 있습니다. 이게 해운대네요. 그다음 부산 중구. 중구는 매매가가 여기가 언제냐 하면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매매는 보합이었고요. 12월부터는 매매가가 뚝뚝 빠져가 있습니다. 어, 전세가는 그대로 지금 뭐 횡보상태네요. 근데 매매가가 빠져 있는 곳이 중구입니다. 어, 연재구 한번 놓고 보시면 어, 연재구는 어, 지금 현재 1월에서 2월 사이에는요. 1월에서 2월에는 전세도 빠지고 매매도 빠졌어요. 매매도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전세도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연재구가. 두 개가 다 하락으로 폭으로 전환된 건 연재구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 북구입니다. 북구. 북구는 지금도 우상향 중이에요. 매매 전세 전부. 근데 폭이 굉장히 줄었죠. 2월에서 1월에는 폭이 굉장히 줄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구. 어 사장구는 어 이건 매매 전세 다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폭이 훨씬 더 매매 폭보다 상승 폭이 가파르네요. 특히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전세가 아주 큰 폭으로 이게 변동 폭이 큽니다. 근데 매매는 전세보다는 그 폭이 폭은 좁지만 그래도 하락 폭이 아니고 상승 쪽입니다. 사상구가. 어, 서구는 매매가는 지금 최근에 하락으로 반전이 됐네요. 어, 작년 12월부터 1월, 올해 2월, 이때는 매매가 하락으로 반전되어 있는데 대신 전세는 아직도 상승 중입니다. 그 다음에 영도구 영도구는요 최근에 12월에서 1월 2월 이때 매매가가 어, 하락반전이 되어 있고 대신 전세가는 대신 더 상승 중이에요 지금 요 보여드리는 차트는 아파트만 가지고 낸 시세 통계입니다 재개발이나 이런 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파트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사하구거든요 사하구는 어, 아파트 매매가는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근데 전세 오름폭이 크지가 않은 게또 사하구네요. 어, 여기서 아마 동구가 빠져있을 거예요. 요 차트 끌고 오는 게 15개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동구는 뭐 중구나, 동구나, 서구나, 어서 비슷하기 때문에, 어, 동구만 빠져있습니다. 요 기간은 10월부터, 어, 올 2월까지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거래가 굉장히 조용하고 한산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게 과연 차트가 오름으로 전환되어 있는지 어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지 그걸 잠깐 살펴봤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한국부동산원 그 부동산원, 부산 동부지사에 분기별로 있는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자문회의에 가면 어,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이 각자 맡은 그 지역구에 대해서 어, 현장 느낌들을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아파트는 정말로 10분의 1토막 정도 나 있어요. 뭐몇천 세대급의 실거래는 뭐 다섯 건 이런 정도 수준인 곳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부산에 아파트만 뭐 전문으로 중개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소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정책이 대해 완화를 같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 주택수를 좀 조정을 해서 집을 살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이 시장이 정상화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양도세 중간을 완화를 해주되 이뭐 손발이 이렇게 박수 치려고 하면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박수 치면 박수가 치집니까? 매도고 매수예요. 같이 이렇게 박수를 칠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 정책이 그래도 빛을 바라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원래 수준으로 예전 수준으로 그냥 갖다 놓으면 시장의 기능 안에서 또 이런 어떤 가격들은 시장의 원리에서 돌아가거든요. 또 예전에 민주당처럼 찔끔찔끔 눈치 보면서 하면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써놨지만 그냥 비 안에 개구리 집어넣고 서서히 뜨뜻한 물로 이렇게 불 온도를 올리면 변화하는 건 없고요 그냥 그 안에서 개구리만 익어가 죽습니다 <웃음>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어~ 좀 그냥 한꺼번에 확 정상화해서 그다음에 튀어나갈 개구리는 튀어나가고 뭐 거기서 익힐 개구리는 있고 어~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다 함께 죽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걸로 기대를 합니다. 비유가 적절한가 모르겠는데요 어, 어쨌거나 지금의 부산 부동산은 거래량은 10분의 1토막이고 어, 작년 10월 이후는 차트가 이제 하락으로 꺾여있는 구들이 제법 보이고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차트를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또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